안녕하세요. 양원주부학교 교사 장진숙입니다. 초동문의 2단계 사회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심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중심지는 건물이 많고 복잡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상점이 많아서 여러가지 물건을 사거나 팔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첫번째 그림 백화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는 곳이죠. 다음 두번째 그림은 네, 공장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백화점과 공장은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지의 시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오늘은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지에는 산업, 행정, 관광의 중심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홍성군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성군은 바로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행정의 중심지는 행정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바로 행정의 중심지의 대표적인 시설 첫 번째, 바로 충청남도 도청입니다. 충청남도청은 충청남도의 행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에요. 사람들은 행정의 업무를 보기 위해 바로 충청남도청을 찾게 되죠. 다음은 행정중심지에 관련된 시설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에 관련된 행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어,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충청남도청과 충청남도 교육청이 있는 홍성군은 바로 행정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안시로 가겠습니다. 천안시는 바로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상업의 중심지 천안, 바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는데요. 상업의 중심지의 대표적인 시설로는 백화점 또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요. 이처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모여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는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산시로 가보겠습니다. 아산시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산업의 중심지는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사람들이 보이는 곳인데요. 아시아의 대표적인 시설인 바로 자동차 공장과 전자제품 공장이 바로 아산시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시설로 사람들은 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모여들죠. 바로 이렇게 공장과 회사가 모여 있는 아산시는 바로 산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여군 가보겠습니다. 부여군은 바로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관광의 중심지란 무엇일까요? 바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특히 부여군은 백제시대의 문화유산을 아주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부여군을 찾게 됩니다. 바로 부여군의 문화시설에 국립부여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 어, 다음은 부소산성입니다 부수산성은 백제의 마지막 도읍인 바로 사비성이 부수산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자왕과 삼천공렬 얘기로 유명한 낙화암도 이 부수산성에 있습니다. 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말기에 화강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탑인데요. 백제의 우아하고 단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양한 중심지를 살펴볼게요. 경상북도로 여러 기능을 하는 다양한 중심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안동시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시는 바로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경상북도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이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안동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구미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미시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구미에는 우리나라 대표 공업단지인 구미공업단지가 있어서 회사와 공장들이 많습니다. 회사와 공장이 많은 구미시는 바로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제 경주시로 가보겠습니다. 경주시는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경주시는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이렇게 경상북도를 우리가 아, 살펴는데요. 행정의 중심지 안동, 산업의 중심지 구미, 관광의 중심지 경주까지 경상북도의 중심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지역에는 여러 기능을 하는 다양한 중심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토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그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다양한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학습한 어, 충청남도의 다양한 중심지. 먼저 천안시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아산시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홍성군 지금 어, 가로로 되어 있어요. 홍성군은 자 어떤 중심지일까요? 그 빈칸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홍성군는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지역의 중심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 공부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을 잘 읽어보시고 노트에다가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